好，下车。 저희랑 같이 여행에 왔습니다. 아니. 택시 타고 택시. 12분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청정 개장촌으로 가요. <웃음> 언니들이랑 찾기로는 여기 청정 개장촌 왔어요. 개장은 한번 입구를 가면 가능한... 안 <웃음> 돼요? 이거 개가 왜 이렇게 쪼끔해? 쪼끔만한거는 계속 불개빵이 판. 아직나 밥에 비벼가지고 김에다 싸먹하나도안 응. 되거든 지분 있는 것 같아 안밀어 그냥 야 강김치가 메인이지 쪼조그만 애를 그롭렇게 그럴 오마카세다 오마카세 스테이크 <웃음>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택샷! 여기 나와서 바로 돌개빵 포장해서 갚는 땅 6마리 3,000원이에요. 저는 우리가 덮게기때는 치약으로 닦았거든. <웃음> 이거는 팥이랑 슈크림만 있는데 팥맛만 사왔습니다. 보여줘. 아, 진짜 쪼끄매. 아, 미정이 아, 다시 내 다시 다시 넣는 게더 짜증나, 나는. 나는 손걷는 거. 귀엽다, 이거 되게. 택시로 5분 거리에 있는 여기 카페 종화동에 왔어요. 커피 한잔 마시고, 회식 먹으려고요. 저희 네이버 엉덩이를 매주시면 서비스 커피 드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큰데, 어? 뭐야? 왜도 이렇게 해도아 솔직히 미정이 여기가 뭔 이렇게 달라는 색깔이 여기도 니 아, 언니! 응? 이렇게? 어, 괜찮은 것 같아 뭐? 어, 맛있어 먹어봐 델리만두같아 델리만두, <웃음> 델리만두 안먹어 이렇게 손 세개만 보여줘 <웃음> <해보자, 해보자. 웃음> 맛있잖아? 엄청 뜨겁다 라인 <웃음> <웃음> <웃음> Sí, vậy... 저희는 카페에서 나왔고, 3시 숙소 들어가기 전에 <그 이순신 광장 주변에 맛집이 많아서 먹을 거 포장해 가려고 합니다. 아, 저거야? 어, 일단은. 여기도 추천 많이 받고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고 하는 갓김치가 들어간 만두. 여기 포장해 갈 거고, 지금 여기 광장 쪽에 있는 뭐 수제버거나 딸기모찌나 다 줄이 엄청 길어요. 아니, 나 사무실 언니가 내 머리... 셋! 셋! 제일 유명하다는 김밥 세개만 구매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디 그림이 나오니? 아니, 괜찮아. 저는 바다김밥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갓버터 도나스에서 포장해 갈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드라이 안나이기에 와서 바디파 얘가 제일 이번에 안주류 막 숙박이 안 가려서 괜찮으세요? 네, 쏙쏙 갑니다. 수도기량기 보안 매부를 어? 데리가지고여기 포트 지포트여러풀타라로 왔습니다. 타지 말 여러분 여지지고여 시 체크인이라서 일단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왠이 현재 안 위치는 스카이포트라는 건물지. 게... <웃음> <웃음> 아, 일단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이 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에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걷어놓수 있고 이렇게 소파, 그리고 TV 그러면 여기 침대랑 저희는 오늘 4명이라서 이불도 따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침대 맞은편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어가지고 인덕션도 있고 냉장고 저희는 오늘 비비큐 4인 세트도 저녁으로 먹을 거라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면도 두개 있고, 오 소떡소떡 있다. 대박. 여기는 냉동실,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여기 조리도구들은 다 있고, 조리도구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부는, 아, 외부는 이제 바베큐 그릴 사용해서 이따가 여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야 돼요. 숙소 안에서는 고기를 못 굽는다 해서 밖에서 구워가지고 안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거. 스파인데 지금 겨울철이라 추워서 이렇게 덮어놓았다고 하는데 사용할 때 이렇게 걷으면 된다고 해요. 바깥에 보면서. 우리 약간 숙나 숙소... <웃음> 이렇게 좋은 숙소 처음 와봐. <웃음> 응. 나는 친구들이랑 놀러와도 이렇게까지. 음, 그리고 제가 화장실 안 보여 드려서 화장실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좋은 게 여기 화장실 그 변기통이랑 여기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메니티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뭐 칫솔, 치약 이런 거다 있는 거 면도기도 있고 면봉 있다! 페어 타워도 있고 여기 드라이기도 있고 수건도 진짜 많고 어메니티는 다 물튼브라운 제품입니다. 여기 4시부터 수영장 이용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4시 맞춰서 나갈 거예요. 일단 핸드폰 빨리 충전해. 아, 그래. 4시부터? 어, 4시부터 7시로 아니, 호텔 자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서 자. 왜? 같이 자야지 그러한번뽑오볼까 오! 갓김치 맛 나. 음. 맛은 맵다. 음, 그래? 음. 김치가? 더 높은 네 딱! 오! 음! 궁금 진짜 크다 <웃음> 맛있는데? 근데 그 내가 생각한 버튼 맛이 응. 아니야. 그렇지? 응. 근데... 음, 근데... 버튼한 거 같아. 응. 크림 맛.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옥수수맛도 궁금하기나. 응. 많았어많왔어곱개에1 8 0원 맛있기는 하다. 맛. 죽잡 까꿍 아대박 수영장입니다 여기 올라왔어요 <웃음> <또> <웃음> <층언니? 웃음> <웃음> 돌부 <놀부> 부대찌개 있어 너무 귀만오어 뭐. <놀비> 근데 라면이 진짜 냄새가 미쳤다 라면이 진 야, 못 먹었어? 응. 가. 야. 또? 응. 너무 맛있잖아. 응. 나한테도 음. 있어. 음. 응. 다시 응. 더 맛있는데? 응. 그게 맛있어. 여기 숙소고. 저기 건너편 4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테이크아웃 해볼 거예요. 독, 독, 도크 타워 같아. 맞지 않나? <웃음> 근데 진짜 반짝반짝하다. <웃음> 술먹어볼아 여수? 계셔. 우와! 좋아, 이게? <목소리> 냄새는 진짜 좋아 근데 나는 사실 와인 맛을 잘 아우! 싶은... 순신 근데 이거 맥주 되게 비싼 거잖아, 그치? 그래? 하나에 아, 6,000원이면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가? 옥수수 맛이 나는 이건 못먹겠어 근데 아까 옥수수 맛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래도 돼? 근데 좀 잘하는데 응. 아, 너무 웃겼어요. 아, 웃겼어. 왜? 아, 팍! 근그 자체로 계속 갔거든? 눈동자 바닥에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또. 너무 무서웠어. 너무 처음 봐서 친절하다. 감자인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웃음> 이러는데. 그래서. 근데 심지어 기억이 안 나? <웃음> 아, 형 깜짝 놀라서 <놀랐어> 진짜. <웃음> 그래서 카메라를 찍었어. <웃음> 갑자기 발만 있는 거야. <웃음> 진짜 근데 무서웠겠지? 그 여기 볼사고놨는데딱내 <웃음> 스타일이야. <웃음> 11시. 청수당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크고 여기는 서울에도 있어요. 2층 좌식 기원 응? 저는 응? 2층에 자리 맡아 놓고 이제 1층에 가서 주문하러 가면 됩니다 휘베이터가 있는 카페이요 제가 4층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대박! 너무 예쁘다. 음, 여기가 4층 루프탑이고 공간이 되게 넓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고 여기가 바다 뷰에 공간 자체가 되게 커서 그런지 음료값은 좀 비싸더라고요. 계란이 밝고 넓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음. 음. 계란 커피는 이거를 깨먹으래. 깨. 어? 응? 야, 이게 설마 꼭 옥수수는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아니. 커스터드 크림 다음에. 아, 그치? 응. 커피가 어, 맛있는데? <목소리> 맛있다. 현정아 이거 먹어봐. <웃음> 이거 아니야? 밥이 <웃음> 이렇게 파네? 국물까지? 국물 <목소리> 있더라. 어, 응, 어 오차추 없었는 아니 오. 안 이거 탈줄 길이 고소동 벽화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게 많아요. 구경하기 좋은 길이야. 여기도 있어라고 했던데. 어? 나봐 근데 저게 파스타집이야? 어? <웃음> 예쁘다.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점심은 여기 이준신 광장에 있는 광장국밥으로 왔어요. 낮은 국밥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허대회 무침 수육하고, 원래 바지락 돼지국밥 먹으려 했는데, 오늘 바지락 국밥 없다 해서 돼지국밥을 주문했어요. 밥은 3개씩 해서 나는 먹으려고 했 미안해. 응? <웃음> 올려둔. 이 정도면은 고추국밥 아니야? 그간 응. 아, 나쁘지 않잖아. 용해가. 에 동쪽. 그렇게 막 처음엔 몰라. 응. 아식 보고 야그래서사이 나만